저는 레이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3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한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올해가 개면년으로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고 영리 토끼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는 해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지혜롭게 이겨내는 한 해가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방을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정리를 했는데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상자 안에 물건을 꺼내보면서 물건 하나하나의 추억을 떠올려보 상자 안에는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님이 사용하시던 것,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용했던 것과 또 내가 오래전에 사용했던 여러 개의 핸드폰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과 비교하면 무척 단순하고 조잡스럽지만 핸드폰 하나하나마다 추억과 사연이 있는 것이라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과 몇년 전부터 이렇게 추억과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레트로 문화가 유행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어린 시절이나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지친 일상에 위안을 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것은 아니지만 차 안에서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요즘처럼 지치고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얼마 전에도 소개했었는데 이제는 차 안에서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게 되었고 PC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이 됐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에서 볼수 있었던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는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USB 시대가 되고 이후 자동차에서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점점 사라지게 됐지 그래서 이제는 차 안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길거리의 리어카에서 불법 복제 테이프가 버젓이 판매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당시에는 빌보드가 아닌 빌보드 차트라고 해서 길거리 리어카에서 자주 나오는 음악에 따라 당시 인기 순위가 정해지기도 했지. 몇년 전부터는 LP 레코드와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해 음악을 듣는 레트로 문화가 유행이 되고 있는데 나도 LP 레코드를 조금 수집해서 가끔 음악을 듣는데 크고 동그란 플라스틱 판을 턴 테이블에 올리고 뾰족한 바늘이 판의 홈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때지지직거리는 마찰음하고 음악이 섞여 나오면 오히려 그런 잡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야. 물론 불편한 것도 있지만 묘한 매력이 있어서 자꾸 듣게 되는 것 같아. 카세트 테이프 역시 LP 레코드 못지않은 묘한 매력이 있어 그래서 예전처럼 차 안에서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이건 온라인에서 2만원대에 구매한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야 그리고 이런 3.5mm 억스 케이블만 있으면 되겠더라고 그리고 오래전 카세트 테이프를 준비했는데 1996년에 발매가 된 윤종신의 오집이야 카세트 테이프의 또 다른 매력은 케이스 안에 속지를 꺼내보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수록곡의가사들이쭉 적혀있다는 거야 그럼 사용방법을 알아볼까? 먼저 자동차의 옥스 단자에 옥스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 옥스 케이블의 반대쪽을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와 연결을 하고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에 커버를 열어서 테이프를 끼워 넣고 커버를 닫으면 되는데 자동차의 오디오를 켜고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의 플레이를 누르면 바로 음악이 나오지 잠깐 들어볼까? 음, 이 곡이 윤종신 오집의 타이틀곡이야 원래 자주 사용하는 테이프는 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음정도 낮아지는데 괜찮은 것 같고 음질이 깔끔하지는 않지만 역시 감소인 것 같아서 좋네 참고로 웍스 단자가 없는 차들은 USB 타입의 웍스 생성기를 이용하면 가능하니까 참고하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새첫 영상은 중장년층의 향수와 그리움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올한 해에도 무척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힘들고 지친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레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요